안녕하십니까 심양 건강 연구소 청풍 수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오늘은 왜 꿀미남 인사 안 하시고? 아 꿀미남, 꿀미남, 꿀잠 연구에 붙친 남자, 꿀미남. 중요한 거는 뭐 꿀미남 면가 아니고요. 오늘은 그 동안에 했던 컨셉에서 좀 탈피해서 실제 상담하신 고객들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을 직접 모셔다 녹화면 좋은데 다들 바쁘시니까 대신에 요걸 가지고 이 안에는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어, 각종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1962년생, 그러니까는 8세, 근데 얼굴은 되게 동안이에요. 그리고 사시는 곳은 뉴질랜드, 한국에서 뉴질랜드 간지약 3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 코구리가 심해서, 근데 얼굴은 정말 잘생겨져가지고요. 아니요, 코구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잠만 자면 그렇게 우렁찬 코구리 소리와 함께 가끔 가다가 수시로 숨을 안 쉬는 그런 증상 때문에 와이프께서 엄청 걱정이 많고 잘때 거의 안 자다시피 옆에서 지켜본대요. 힘들게 잠을 자니까 그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뿔장 TV에서 청풍 조장을 보고 뉴질랜드에서부터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시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너무 좀 사람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근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보면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 치아가 흔들흔들해요. 뉴질랜드. 이쪽이 치과 가기가 정말 힘들대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나오면 한번씩 치료하고 뉴질랜드에서는 그냥 참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들이 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여기도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임플란트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임시 인공치아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 이제 작업을 하죠 장치를 만들면 나중에 어 이걸 교체 임플란트를 해도 그대로 끼거나 약간만 손을 보면 잘쓸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워낙 무흡이 심해서 이분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셨는데 맨날 이렇게 졸고 떨어지고, 근데아더 미루면 안되겠다 요즘에 특히 그 이명박 대, 전 대통령께서 수면무흡중으로 돌연사를 할수 있다 라고 해서 보석 해달라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무흡증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사실 죽는 경우 보다는 피곤하고 또는 이제 장기가 누적되면 여러가지 질병 들 때문에 문제인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어 심혈관계 질환 뭐 그런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심, 심부전 부정맥 또는 간이 안좋고 신장이 안좋고 뭐 여러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올해 고골리무호증을 치료하지 않고 유지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 결혼 30주년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30일 동안 유럽 여행 간대요 그러면서 꼭 이걸 해갖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해서 어 해가지고가 셨는데 가시기 전에 너무 좋다고 편하고 좋고 잠도 잘 잤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낙 사람이 참 좋으셔가지고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효과도 잘 보시고 또 보면 이걸 이 구강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원래 이렇게 물리면 사람은 사람은 윤니가 아래에 이렇게 살짝 덮어요 이분은 구강 형태상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구강이 좀 좁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혀가, 혀가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이빨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이 좁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혀가 크다는 거죠 혀가 크고 구강도 자꾸 아주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 혀가 밑으로 쭉 쳐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하게 코를 벌고 호흡증이 심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아래 턱을 이렇게 빼줬어요. 얼마나 뺐느냐 이분은 약 5mm 정도 돼요. 5mm. 5mm만 확보해주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mm, 어떤 사람은 7mm, 어떤 사람은 8.2mm, 어떤 사람은 3.4mm. 사람마다 내가 확보해야 될 기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6mm를 평균으로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굳이 5mm, 4mm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굳이 왜 불필요하게 더 많이 빼서 턱관절을 또 부담을 가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5mm 정도 되는 그양 저희가 해보면 저희가 5mm, 3 m m 이렇게 1mm 단위로 하지만 실제로 이분한테 하고 자세번 0.3mm 땡겨 봤을 때아 턱에 부담이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했는데 느낌이 좀다른데 하는 사람도 있고 0.1mm 차이는 굉장히 우리 턱관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턱관절은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되고 반드시 파이널 세팅 그날 착용할 때 그런 문제들을 다 확인하고 균형 체크 다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착용을 해야지 그거 안하고 그냥 택배로 받아 가지고 쓴다거나 그냥 이런 디테일한 체크 없이 그냥 대충 보고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죠 어네 그냥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더라 하는 것을 요즘더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기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